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영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경의선 숲길입니다 마침 이 방송을 축하한다는 듯이 지금 새소리도 울리고 있죠 오늘 말씀드린 또한 가지의 특별한 주제는 바로 현존입니다 현존 현전이 왜 특별하냐 이 세도나 메서드, 어, 릴리징, 흘려보내기, 그리고 허용하기를 계속 계속 계속 진행하게 되면서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세도나 메서드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의 과정이죠 근원, 참나 또는 내면의 신을 드러나게 해서 발견하게 돼서 어떤 궁극의 어, 과정에 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마주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성인들의 말씀이나 책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있긴 하지만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바로 이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얘기냐면 어,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예수와 붓다와의 어,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와 붓다의 만남 그 책에서 보면 집에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리고 바람의 그 느낌과 마치 그런 모든 느낌들이 내가 그것들이 하나가 돼서 느껴지고 아주 선명하고 명료하게 느껴지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정진하고 있는 세도나 메소드 맨 처음 부분에 일러두기 편을 보시면 헬 드와스키 선생님이 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뭐, 따뜻해지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외에 점차 무언가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있던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뭐 눈에 안, 보이, 안 보이는 것이었나? 어, 눈에 들어오잖아요 하얀색이고 갈색인데 어, 나는 색깔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눈에 안 들어왔다는 얘긴가?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직접 경험해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도나 메서드를 제가 접하고 나서 어, 그 헤일드와서킨 선생님의 레딩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 레딩고라는 프로그램을 어, 그거는 앉아서 도 되고 누워서도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 5분 가량 진행을 했을 때 갑자기 엄청난 느낌이 왔어요 뭐 전율이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은 제가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방금 전에 침대에 스스로 누웠다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와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함께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가 있죠? 과거와 미래로 가 있고 나의 욕구들에 의해서 계속 감정들이 올라와 있어서 현존, in p r 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현존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필터들 때문에 뭐 한국말로 판별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지 를 못해요 지금 제가 공원에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이 공원에서 만약 우리가 산책을 하고 있다면 이 공원에 있는 모습들이 모두 다 나한테 있는 그대로 들어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은 내가 아 어제 뭐 했지? 내일은 뭐 해야지? 그리고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내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과 관련 있는 것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마저도 아 지금 제가 바람을 잠깐 느꼈는데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도나 메서드를 하고 릴리징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감정 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감각입니다 이것들을 흘려보내게 되면서 우리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망쳐져 있었던, 오염돼 있었고, 망가져 있었던 우리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것들을 더 도와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욕구 흘려보내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도나의 기능을 감정 흘려보내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해요. 정말 엄청난 기능들의 굉장히 일부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리징, 즉 흘려보내기를 통해서 잊었던 감각들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면은 레스터 레버 선생님 말씀하셨고 헤일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예수와 부다의 이야기 책에서 나왔었던 그 실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존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 부분들을 어, 릴리징을 계속 깊게 깊게 들어갈수록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은 현존을 조금만 그 느낌을 정말 가이드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어, 드리면 은 저는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이것도 현존입니다 어, 릴리징을 계속 깊게 하고 난 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산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산에 그경계선 있잖아요 그 윤곽선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왔다 근데 처음에 이거는 눈이 좋아져서 그런 줄 알았다라고 어, 이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 다시 이제 우리 이 현존하지 않는 어, 순간으로 돌아온 거죠 다시 이제 만약에 필터가 생기게 되고 감각이 또 손상을 계속 있게 되면 은 그전처럼 명확하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가 않다는 는 겁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포토샵이라고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선명하게 일명 뽀샵 네. 처리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릴리징을 통해서 단지 이미지 소리 감각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궁극의 과정 내면의 신을 발견하거나 내면의 참 자아를 발견하든가 아니면 깨달음 얻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현존이라고 부르는 즉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되살아날 때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다 그리고 그 현존을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선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 사실은 너무나 좋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게임처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면의 참 자아를 내면의 신을 그리고 내면의 근원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현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